근데 여기 진짜 피규어가 너무 종류가 많고 음. 저도 솔직히 피규어에 대해서 공부를 좀 제대로 좀 받고 싶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차라리 네. 아이 피규어가 뭔지 그리고 이 피규어의 종류들 그리고 앞으로 이 피규어가 어떻게 또 발전할 음.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네.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한번 예. 가져보도 세상의 볼까요? 모든 덕후들을 위하여 덕후들을 위해요. 그럼요 자 그러면 오늘 또 특별히 모신 전문가분이 계시거든요 전문가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와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 보는 순간, 아, 우리과다. 아 <웃음> 이런 느낌이 확 들어갔어요. 아이고. 저기, 전문가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오덕이라면 오덕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사실은 좀, 요런 앙증맞은 것과는. 네. 거리가 있는 종합격투기 해설자와 아 프로모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함은요? 천창옥이라고 합니다. 아, 천창옥? 해설가시죠, 그러니까요. 네, 해설가죠? 지금 귀에서 약간, 어리, 그, 뭐야, 어디지? 그 슈퍼액션에서, 네. 슈퍼액션에서 지금 중계를 냈던 그 목소리가 들리네. 아, 조금 반응이 늦셨죠 자, 백사이드 포지션에서 계속적으로 펑이죠 어, 이 1대2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게? 이로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머리를 써야죠. 우리가 이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면 피규어라는 게 야 이게 진짜 그냥 어 애들 장난감으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네. 또 철없는 어른들의 그냥 그러니까 어른들의 갖고, 그래요. 어 장난감 문화라고 네.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뭔가 이 피규어라는 게 뭔가 좀 다른 색다른 문화다 정말 이게 지금 리스펙을 받아야 되는 전통적인 문화라는 거를 우리가 좀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저도 배우고 서울이 씨도 네, 네.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뭐 일단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네. 피규어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그치, 피규어가 무엇인가 뭐, 뭐, 무슨 뜻인지 그렇죠. 혹시 아시? 피규어 뒤에 뭐가 붙은데요? 뭐 피규어 뒤에도 여러 예. 가지가 붙고요, 앞에도 붙고 뭐 이제 그런 어. 것들이 많은데. 피규어 스케이팅은. 그니까 피규어, 이거죠. 피규어 스케이팅은 딱 이렇게 고정돼 있잖아요. <목소리> <목소리> 근데 피규어는 예. 사실 이제 음. 어원 자체가 형태를 뜻하는 형, 음. 이 형태를 뜻하는 데서 온 거고요. 영어로 뭐죠? 일반적으로, 아, 역시 그 인체를 그렇죠. 형상화하는 예. 피규어라고 하죠. 피규어, 이제 그러, 예.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는데, 네. 이 자체를 지금 좀더 좀좀 포괄적으로 음. 봤을 때,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인간,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등을 네. 이제 확실하게 형상화. 유체물로 형상화해서 음. 구현해 놓은 것을 피규어라고 그렇죠. 하고요. 피규어라는 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그런 형상을 고정화시킨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규어가 어떤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피규어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언제부터 이 피규어라는 게 시작이 된 건가? 피규어 네. 자체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체관절 인형 역사랑도 조금은 좀 비슷한 그게 있어요. 음. 왜 최초의 이제 피규어라는 형식으로 물건이 나오기 전에는 보통 유럽 쪽에서 포셀린 네. 같은 그 도자기로 만든 아예그렇게 네. 아 네. 아아 예. 안고 있는 포셀린 아, 조금 애매한 예. 부분이 있고요 예.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근데 뭐 거의 한이 정도? 이 정도 움직이는데 거기서부터, <웃음> 거기서부터 <웃음> 이 비교의 네. 출발이다 이거 자체로도 이미 어 좀 혁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만들어진 제이그 진시황릉에 그 명마용이요. 진시황 그 명마용이잖아요. 어, 병마용. 병마용. 그분들도 피규어라고 느낌이 어떻습니까? 스태츄다 아니다. 진시황께 그렇게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그죠 컬렉션을 아니면 양이 좀 어마어마. 이 박물관이니까 그러니까. 어. 다 다르잖아요. 얼굴이 뭐막 그렇게 특이했으니까 <웃음> 가까이 진시황이 덮고 있구나. 그럴 수 있죠. 진시황 덮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 저희가 오늘 또 준비한 게 이제 그 저희들의 그 애장 네네네 뭐 피규어를 네, 네. 좀 가져 와 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아가지고 네.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저, 제가 먼저 뭐 오픈할게요. 네. 저는 그데 핫토이 핫토이 소소한 거. 네 핫토이 가져왔습니다. 소소한 게 아니면 네. 어떡해요 아니 소소한 거 소소한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크라이트. 오, 예. 오 조커 뱅크로버 어, 버전 2.0입니다. 어 네. 박스가 되게 보존이 잘돼 있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원래 박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냥 귀찮아서 네. 야야야그 은행 털때 네. 은행 털때 귀복장 괜찮죠? 어. 어. 얘네도 어. 구체 관절이 돼요 어, 그렇죠 음, 이게 다 움직여 음. 움직여 움직인다고 음, 네, 움직이고 네. 여기 보면 이손 같은 거 이런 걸 이렇게 갈아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게 사타에 가령에다가 딱껴렇놓는거야 야. 여기 보시면 어, 얼굴이네요. 그 조코가 은행털 때이 가면을 쓰고 그 절친이 등장하잖아요. 네. 이걸 갖다 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Give me the money, Give me the money. 뭐 때, <웃음> 아, <웃음> 이 하토이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긴 했어요. 그데 얘네들이 이제 가격대가 좀 있어요. 네, 얼마예요? 어, 그러니까 뭐. 한 20만 원대도 있고 헐크버스터 같은 경우는 엄청 사이즈가 크니까 그게 뭐 100만 원 넘고요. 일단 그죠? 뭐 처음 나갔을 때 바로 장만 음. 못하면 그 다음에 굉장히 프리미엄이죠. 약간 프리미엄. 프리미엄. 신발처럼 프리미엄. 이제 이 핫토이가 네. 이제 배트맨을 새로 어. 이제 발매를 했을 때홍콩에서 어. 이제 있었던 토이쇼에서 처음 발매를 했는데. 그렇지. 소위 말하는 대팔렘들께서네대팔렘 사람을 고용해서 네. 사다가 그걸 또과시를하려고그 전시장 한가운데다싹힐를 시작한 거예요 그럼 굉장히 좀 많이 문제가 되기도 어. 했었는데 그래도 그만큼 인기도 좋고요 네. 이 인기 배경에는 조용사 분들이 죄다 한국 분이세요 진짜요? 음... <웃음> 우와 그 처음에 갑자기 대한민국 만세 하이 예. 한국 사람들이 예. 세계적으로 손길이 음... 좋아요 어, 인정 많이 받잖아 요 네. 오, 이거 지금 음, 시세 가 얼마인지 아세요? 금액대는 굉장히 좀 많이 띵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히스레저 가스레나 네, 이게 좀뛰었어요 자고를 네. 하자고. 오, 이야 재테크 잘 하셨네요. 얼마 정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돈을 뭐 이거 이거 돈 뭐, 때문에 팔진 않겠죠 다시. 예, 재테크 때문에 네. 상관 아닌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샀는데. 올라가네? 이게 막 올라가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 음, 네, 금액적인 그래. 부분이 네. 오르는 부분에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피규어 자체 이제 소장가치가 높아졌구나. 음. 뭐 대팔겠다 이 부분 보다도 음. 저는 팔겠다. 소장가치가 높아져서 그 부분이 좀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네. 음. 것들은 있죠. 그렇죠. 어쨌건제 소장품은 쇼커였습니다. 예. 네, 뱅크로버 버전. 저의 아이들입니다. 덜 깎아가지고. <웃음> <웃음> 가발. 와, 야 너무 잘생겼다 <웃음>